입니다. 오늘 오닉시아의 둥지 미니팩 카드가 35장 전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중요한 것만 따닥 보겠습니다 드루이드 먼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오닉시아의 빈을 먼저 볼까요? 이번 미니팩이 확실히 용족을 밀어준다는 라 것을 바로 알수 있는 카드다내 전장을 속공 능력이 있는 2일 색기용으로 가득 채웁니다 7만화 이 성능이 솔직히 말하면 성능은 구려요 성능은 누가 봐도 구린데 아니 하다못해 단체 공연 같은 거랑 비교해도 그냥 말이 안 되는 성능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고무적인 게 뭐냐면 용족 확장팩이다라는 걸 바로 알수 있어요 아 이번 확장팩 용족 확장팩이구나 바로 알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토큰드루이드라고 밀어주는 건데 근데 토큰드루이드도 7콘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카드의 뭐 의미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토큰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 1,2,3,4 만화 계속해서 필드 하나하나씩 깔면서 필드를 계속해서 굴려나가면 지금으로 치면 가시멧돼지 넣어서 도발드루이드 하는 거 그런 형태가 한 갈래 있고 그리고 한 갈래는 어떤 갈래가 있냐면 지금으로 치면 야수드루이드처럼 한 5만화, 6만화까지 천천히 빌드업하다가 한 번에 빡 까는 거 옛날로 치면 이제 탈것상인 토큰드루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위습 한 번에 까는 거 있죠 위습을 풀어라 그러고 그냥 쫙한 번에 푸는 거 혹은 엘론의 여사제로 이제 야수드루이드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한 번에 쫙 가는 토큰드루이드란 말이에요 오닉샤의 비늘은 누가 봐도 두 번째 토큰드루이드에 쓰라는 카드인데 탈거쌍인이 7만하였는데도 쓰였던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탈거쌍인이랑 오닉샤의 비늘이랑 비교하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카드 그냥 이번 확장팩이 어떤 확장팩인지 알려주는 카드인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카드 볼까요? 마법사의 깊은 숨결 선택한 하수인과 그 양옆의 하수인에게 피해를 1줍니다 내 손에 있는 다른 주문의 수만큼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깊은 숨결 한 장만 있으면 1댐이고 주문이 두 개장 있으면 2댐이고 주문이 세장 있으면 3댐이고 주문이 네장 있으면 4댐이고 주문이 다섯 장 있으면 5댐이라는 건데 제 생각에 이런 카드는 기본적으로 4댐 이상이어야지만 쓸수 있어요 4댐이 내가 볼땐 손익분기점이야 바라 같은 카드를 생각해봤을 때 4댐이 손익분기점이고 한 5댐 되면 야이 카드 미쳤다 정도의 이제 성능이 될수 있는데 그러려면 주문 법사를 짜야 되죠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법사 이게 생각보다 템포마 법사가 하수인의 비중이 없어서 엄청 높아요. 하스스톤 역사상 이 템포 마법사라는 뭐주공 마법사, 템포 마법사, 펴펴 마법사, 비밀 마법사 수많은 템포 마법사들이 있었지만 이런 마법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생각보다 하수인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 비중이 높은 마법사 들은 뭐가 있냐 컨트롤 마법사, 빅주문 마법사 뭐 리노, 이제 하이데렌더 마법사 이런 식으로 컨트롤류가 돼야지만 주문을 많이 써. 그래서 깊은 숨결같은 카드도 엄연히 말하면 컨트롤 카드죠. 사실 정리 분위기에 5만화 이상 쓴다는 거다 제가 컨트롤 카드라는 거예요 컨트롤 마법사를 좀 하라는 건데 얘만 보면 알 수가 없죠 다음 카드까지 봐야 이번 마법사의 컨셉을 좀알수 있지 않나 싶은데 대섭정 헬레 내가 주문을 시전한 후에 모든 적에게 사의 피해를 무작위로 나눠 입힙니다 8만화 42 용조 그러니까 대왕 패피아인 거예요 짱짱 패파인 건데 이 친구는 또 어떻게 보면 애매하죠 왜냐하면 패피아는 이제 템포 카드인데 팔만화면 템포 카드의 범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확장팩의 마법사의 컨셉은 뭐냐면 알 수가 없어요 하스스톤을 거스르는 게 이번 마법사 미니팩의 컨셉이랄까 깊은 숨결 같은 카드도 템포덱에 쓰면 참 달달할 것 같은데 5마나인데다가 그리고 주문을 많이 쓰려면 컨트롤 덱이어야 돼 그러니까 깊은 숨결도 템포덱이 쓰기 어렵고 대섭정 헬레도 템포덱이 쓰면 좋은 효과인데 8만화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템포덱이 아닌 뭔가 요상한 템포덱을 굴리라는 건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알수 없어요 이런 형태의 템포덱을 저는 세상 처음 보기 때문에 8만화짜리 필드 장악카수인을 넣는 템포덱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스스톤하면서 이번 마법사 미니팩의 컨셉은 약간 뭐랄까 복고풍? 옛날 좋았던 카드들을 좀 가져오는데 쓸수 없게 가져오는 거죠 그냥 관상용으로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다음 직업 카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의 성직자, 전투의 함성 신성 주문을 발견합니다 2만화일석 이런 카드는 무난하게 괜찮죠 지금 사실 드로우가 더 좋냐 발견이 더 좋냐는 좀 의미가 다르거든요 왜냐면 주문을 발견합니다는 덱 안에 아예 그냥 주문 안 넣어도 돼그 구원의 기사 있잖아요 구원의 기사 같은 경우는 내가 주문을 덱에서 드로우하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엔 덱 안에 카드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드로우 카드를 그래서 서치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전투에 성직자 같은 카드를 넣으면 뭐가 좋냐면 덱 안에 그냥 주문을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서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주문일 수도 있다는 라게 이제 다른 건데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카드긴 해요 확실히 신성 주문을 발견합니다기 때문에 내가 덱 안에 주문을 좀덜 넣어도 돼 된다는 거. 하지만 구원의 기사만큼 강력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구원의 기사가 1만화인 게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전투의 성직자 물론 좋아보이는 카드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 정도 성능으로는 성서기사나 이런 데에 쓰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구원의 기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구원의 기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성서기사는 원하는 카드를 딱딱 뽑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서를 뽑는 게 중요해 근데 전투의 성직자가 성서를 확정적으로 주는 건또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투의 성직자가 의미 있는 카드긴 하지만 내년 4월 정확히는 이제 하스스톤 기준 내년이죠 하스스톤 기준 내년 4월에 새로운 확장팩이 나오면 어좀 떠오를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좀 애매한 밸류를 가지고 있는 카드다 그냥 좋은 카드인데 지금 하스스톤이 너무 미쳐서 안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9점짜리 카드인데 지금 하스스톤 평균 카드 점수가 11점인 거야 그래서 안 쓰이는 그런 카드라고 저는 보입니다 다음 볼 카드는 카자쿠사내대에 있는 하수인이 모두 용족이라면 원하는 보물더미 덱을 직접 만듭니다 이 보물더미 덱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결투에 나오는 보물들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카자쿠산에서 고를 수 있는 그 보물들이 정해져 있어요. 모험 모드나 아니면 이제 그 결투에서 나오는 보물들 있잖아요. 님들 그막 쿠엘델라의 조각 이런 거 있잖아. 그 노움 커터칼인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카드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그 엘리시아나처럼 선택해요. 총 다섯 장 선택해요. 그 다섯 장이 두 장씩 돼 가지고 내 덱이 열 장이 되는 거야. 보물 열 장. 다섯 종류의 카드가 두 개씩 들어가 있는 보물 덱을 직접 맡 거예요. 원래 내 있던 덱을 바꿔버리고 약간 옛날로 치면 구호의 앨리스 같은 거죠 그 황금 원숭이 앨리스 같은 거지 근데 그거보다 더 세죠 왜냐면 전설 카드로 바꾸는 건데 앨리스는 이건 보물 카드로 바꾸는 거잖아요 보물 카드가 대체로 더 좋겠지 전설보다 그리고 보물에는 주문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황금 원숭이 같은 경우는 전설 하수인으로만 변신해서 전투의 함성이 아닌 전설 카드들은 다 이제 내는 턴과 발동되는 턴이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공격하는 턴까지 다 시간이 걸리잖아 능력이 발동되는 턴까지 보통 이제 저희가 전투의 함성을 유사 주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의 함성 카드를 많이 뽑지 못하면 결국에는 주문을 쓸수 없는 것과 비슷한 바로바로 바로 이제 효과를 못 얻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카자코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물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보물에는 이제 무기도 있고 주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덱을 꾸릴 수 있다 일단 내 덱에 있는 하수인이 모두 용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용족 덱을 짜라는 건데 사실 사실 지금 용족이 좀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가장 마지막으로 나왔던 용족 확장팩이 용의 강림인데 용의 강림 이미 야생 같잖아요 이미 야생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스스톤에 존재하는 용족 카드를 한번 쭉 제가 보여드릴게요 총 이번에 새로 나오는 카드까지 해서 26장 있어요 그렇게 많진 않죠 총 26장 있고 그 와중에 4만화 이하의 카드 그러니까 초반을 당담할 수 있는 4만화 이하의 카드는 단 6장 단 6장이 있습니다 26개 중에 20개가 5만화 이상이에요 그 와중에 8만화 이상의 카드 무려 12장 용족이 지금 이래 현실이 그러니까 진짜 욕심덱을 짜라는 거예요 카자쿠스를 넣는 것 자체도 욕심인데 원래 옛날에 앨리스 덱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 앨리스 전사 기억나세요? 방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앨리스 전사? 앨리스 전사는 어떻게 덱을 짰냐면 앨리스를 넣고 나머지는 다 막는 카드만 29장 넣었어 박밀 전사에 앨리스 한 장과 방어 카드 29개 그래서 엘리스라는 욕심을 부릴 수 있었던 건데 카자쿠스는 카자쿠스 자체도 욕심 카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카자쿠스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는 초반 방어 카드를 잔뜩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야? 용족이 초반 카드가 없어 그러니까 카자쿠산이라는 종착역도 욕심덱인데그덱 자체 이 카자쿠산을 실고 있는 열차도 욕심덱이라는 거야 진짜 숨막히는 억울하면 결제라 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을지 여부를 떠나서 재미는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는 공격대 우두머리 오닉시아입니다 속공 내 전장에 새끼용이 있으면 면역상태가 됩니다 전투의 함성 속공 능력이 있는 2일 새끼용을 6소환합니다 1 0만원 원래 오닉시아가 9만원네1만원더 주고 오닉시아 면역도 주고 새끼용도 속공을 붙여준다 솔직히 말하면 세요 이 정도면 세 내가 볼때 9점 이상의 칸 이게 문제는 뭐냐면 미드레인지 카드잖아요 얘는 엄연히 말하면 필드 잡는 미드레인지 카드인데 10만화짜리잖아 얘를 쓸 정도로 메타가 느려져야 돼 얘가 쓰이려면 이 카드가 좋냐 나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6만화 카드 잔다이스 바로우가 되게 좋았죠 그 불모의 땅까지만 해도 잔다이스 바로우가 진짜 좋았지 근데 왜 갑자기 쓰레기 카드가 됐어? 물론 너프가 있었지만 너프 직후에도 썼어요 6만화 너프 직후에도 썼어 근데 왜 갑자기 확장팩이 스톰인드 나오고 그 다음 나오니까 왜안 쓸까? 메타가 그때만큼 느리지가 않아요 오리지널 오닉시아도 한때 썼어 오리지널 오닉시아도 토큰두루 같은데에 썼던 메타가 있어요 실제로 놀랍게도 있어 왜 썼어요? 9만화 오닉시아를 필드에 던질 때까지 게임이 오래갔어 그 정도로 게임이 그만큼 템포가 느렸기 때문에 쓸수 있었던 거야 미드레인지 카드는 해당 카드가 몇 점인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메타가 얼마나 느린가 얼마나 빠른가도 중요해요 공격대 우두머리 오닉시아는 9점 이상의 카드야 내가 볼때진짜 쎄. 굉장히 강한 카드인데 문제는 10만화짜리 미드레인지 카드를 넣을 정도로 메타가 느려질까? 여기서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이번 미니팩에는 그만큼 안 느려집니다 카드가 야생 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메타가 느려져 메타가 느려지려면 카드가 야생을 가야 느려져요 카드가 추가되는데 메타가 느려질 순 없어 불가능해 카드가 추가되는데 메타가 느려지는 건 허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격대 우두머리 오닉시아는 흥미로운 카드지만 하스스톤 기준 내전 4월이나 쓸수 있다. 앞으로 최소한 두 달은 지나야지만 쓸수 있을지 말지 그때 가서야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